자, 2023학년도 고2, 3월 모의고사 화학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원소 X로 이루어진 뭐죠? 그래핀의 구조죠, 그래핀. 어, 그래핀은 흑연의 한 층을 이렇게 떼어내서 이제 우리가 새로 신소재로 쓰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흑연의 한 층을 떼어냈기 때문에 어떠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흑연은? 바로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흑연, 흑연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한층을 떼어낸 게 그래핀이기 때문에, 그래핀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화학원에서 뭐 중간고사 때 나올 만한 문제로는, 일단은, 아, 얘는 원소다, 원소. 그래피는 탄소로만 이루어진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호돈소 물질 또는 원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얘는 분자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어, 요두 가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어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 문제는 화학의 유용성에 관련된 문제죠. 화학의 유용성에서, 뭐, 우리가, 으, 뭐, 오죠? <웃음> 뭐지? 식량 문제, 그 다음 의류 문제, 그 다음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화학이 도움이 주었으며, 우리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탄소화물의 유용성에 대해서 나오는 챕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NH3를 쓰지, 어, NH3로 나타내고 공기 중에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암모니아는 질소 비료로서 물에 잘 녹잖아.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직접 식물이 기공을 통해서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과 함께 뿌리에서 이렇게 질소 비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합성 비료의 재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질소 비료의 원료가 된다. 특히 이 질소는 어디에 많이 이용이 됩니까? 생명체의 몸체 즉 단백질을 구성하는 데 질소가 매우 필수적이잖아. 자 그래서 이 질소비료를 하버가 만들어내면서 어, 대량생산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식량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그전에는 우리는 가죽이나 면이나 마와 같은 천연섬유를 사용했는데 일단은 대량생산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쉽게 닳거나 헤어지기 때문에 내구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최초의 이런 합성섬유인 나일론이 만들어지면서 대량 생산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 강도도 이렇게 세지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합성섬유, 합성섬유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합성섬유는 천연섬유에 천연 비해서 대량 생산이 당연히 쉽죠? 그리고 강도도 좋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라거 다만 이 합성섬유는 흡습성은 떨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모두 탄수화물이다. 탄소화합물이다. 음, 합성섬유는 탄소화합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암모니아는 탄소가 없죠. 그래서 탄소화합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어,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탄소화합물의 유용성에 대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세 가지 물질 메테인 그리고 에탄올 그 다음 아세트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자첫 번째 식초의 주성분으로 쓰이는 건 뭐야? 바로 아세트산이 되겠지. 그래서 아세트산이 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손소독제 우리 많이 썼었잖아. 그래서 손소독제는 에탄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메테인은 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때 이 메테인은 천연열로 사용되는 뭐의 주성분이 되겠어? 바로 천연가스, 천연가스의 주성분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천연가스를 뭐라고 부릅니까? LNG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LPG냐 LNG냐 이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아세트산이잖아. 가는 아세트산이니까 수용액은. 산성이고 그때 이 끝에 있는 H플러스가 떨어져 나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 나는 에탄올이 맞습니다. 에탄올이 맞는데 어 H플러스가 떨어져 나니까 산성 얘는 OH마이너스가 떨어져 나니까 염기성 그런 거 낚이시면 안 되겠죠. 에탄올은 참고로 중성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메테인은 천연가스 LNG의 주성분이다 맞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따 정답은 기억님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사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일가 양이온과 그다음 B 마이너스 일가 음이온이 모두 아, 안쪽 껍질에 두 개, 바깥쪽 껍질에 여덟 개, 즉 네온과 같은 이런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녀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A 플러스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 지금 양성자가 전자보다 하나 많다는 얘기지. 지금 전자가 총몇개 있냐면 1 0 개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10개보다 양성자가 하나 많다는 얘기니까 아 A는 몇 번이야? 원자번호 일단은 1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누구죠? 바로 나트륨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냥 이 녀석은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잖아. 이 말은 지금 이 전자가 10개 있는 상태가 어 양성자보다 전자가 하나 많아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가 양성자보다 많다. 하나 많다. 따라서 전자가 10개니까 양성자는 9개. 즉 원자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기 17조 원소 플로린이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플로린 화 이온 나트륨 이온이 바로 A와 B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A 원자가 B 원자보다 큰 것을 골라라 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원자 번호 11번 그 다음 9번 아 나트륨이 A가 더 크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고요 나트륨은 1쪽 원소니까 원자가 전자 하나 플로리는 17쪽 원소니까 원자가 전자 일곱 개 이때는 B가 더 크네요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자껍질 수. 이 전자껍질 수는 뭐에 비례하냐면 주기수에 비례하죠 그래서 나트륨은 3주기 1조건소, 그래서 전자껍질 세개플로리는 2주기 17조건소, 그래서 전자껍질 두개 아, A가 더 크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재련과 관련된 이런 반응이 되겠죠. 그때 가와 나중에 산화되는 거. 산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산소를 이렇게 얻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라고 하고 또는 좀더 넓은 의미로 전자를 잃는 반응 이것을 우리는 산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선 나오진 않지만 산화되었다, 환원제로 작용했냐라고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의 반응물은 이 일산화탄소와 3산화이철이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철이 되는 과정이죠. 그러면 가에서는 누가 산소를 얻은 거야? 아 CO가 산소를 얻어서 CO2가 되고 그때 삼산화 이철 철광석에 있는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순수한 철이 됐죠? 아 그래서 요 반응은 산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오는 거는 환원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산산화된 것은 즉 산소를 얻은 것은 산화라고 일산화탄소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자, 그 다음 나 과정에서는 여기에서는 철이, 철광석이 이렇게 되면서 산소를 얻기 때문에 니가 산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O2에서 O3로 산소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는 전하량이 0인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이가 음이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전자를 얻은 거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환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좁은 의미로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화는 산소를 얻은 거, 환원은 산소를 잃은 거 산화는 좀더 넓은 의미로는 전자를 잃은 거, 환원은 전자를 얻은 거 우리는 이제 고이사단원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모든 산화환원 반응을 한 번에 통달할 수 있는 산화수법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산소로만 보지 마시고요. 전자를 얻었는지 잃었는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산소를 얻은 거는 이 녀석이다. 자, 또는 얘네들로 전하량이 0인 상태에서 전하량이 플러스 3가 양이온이 돼야겠지? 그래야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철이 산소를 얻었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전자를 잃었다라고도 할수 있다는 라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산화된 것은 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네요. 그래서 가에서는 일산화탄소, 나에서는 철이 산화된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염화나트륨의 구조를 이렇게 나타낸 건데 기억과 니은 지금 우리는 색깔로 구별을 하긴 어렵고 크기로 조금 구별을 할 수도 있게 되겠지만 아직 우리는 이 이온 사이즈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이단원때 배웁니다. 요 정보를 통해서 누가 나트륨 이온이고 누가 염화 이온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써봐도 써 되지만 양이온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양이온이라는 것은 양성자 수가 전자 수보다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 근데 음이온은 양성자 수보다 전자 수가 더 많다라는 얘기잖아. 아 그래서 양성자 수분의 전자 수는 당연히 음이온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치? 양이온은 양성자 수가 더많은 애, 음이온은 전자 수가 더많은애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고 직접 써봐도 됩니다 나트륨의 원자번호 양성자 수는 11이고요 거기에서 전자를 하나 잃었기 때문에 11분의 10이 됩니다 자 염소는 원자번호 17번이 되겠죠 그리고 전자를 하나 얻었으니까 18이 이렇게 되겠지 어,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직접 숫자를 써봐도 되고 얘의 의미, 이온의 의미를 생각해보셔도 되겠네요 자 따라서 기억, 기역. 기억이 어떤 거니? 기억은 아, 이 값이 더 크다라고 했네. 음, 자 따라서 요게 기억이 되겠고요. 요게 니은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염화 이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이 단원 배우게 되면 이 이온 사이즈를 가지고도 염화 이온인지 나트륨 이온인지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니은, 기억과 니은은 전자쌍을 공유하는 게 아니지. 금속과 비금속의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전자를 주고받는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염화 칼슘도 마찬가지 칼슘은 이족 원소니까 플러스 이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두 개를 내놓고 염소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염화이온이 되면서 저, 전자를 각각 하나씩 얻어서 두 개의 염화이온이 결합하게 되는 거죠. 역시 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 디귿만 정답이 되겠네요. 자, 7번입니다. 금속 리튬의 성질 리튬의 성질을 알아보는 건데 크게 보면 은 우리는 알칼리 금속 일족 금속에 해당는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 자, 그래서 일족 원소 하면 은 리튬이 있고요. 그다음 나트륨이 있고 칼륨이 이렇게 사주기까지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으로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같은 일족 원소인 수소는 알칼리 금속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 문제는 아니지만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알칼리 금속이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면 은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 수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것은 염기성 용액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나에서 리튬은 산화되었다. 산화되었다는 라 것은 산소를 얻었거나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됐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리튬이었는데, 리튬이 물과 반응하는 화학 결합을 할거 아니야. 그러면, 리튬은 원소 상태에서 이제 화합물의 형태가 되는데, 리튬은 일쪽 양, 일쪽 금속이니까 무조건 양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를 잃기 때문에 당연히 산화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반응 후 수용액에는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다. 왜? 염기성으로 변했으니까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다라고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선생님은 두 가지를 그냥 말로 풀었습니다. 리튬이 당연히 반응을 해서 화합물을 형성하면 절대 음이온이 아니라 양이온이 될 테니까 산화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붉은색으로 변한다. 페놀프탈레인이 붉은색으로 변하면 염기성이니까 OH- 들어있다 이렇게도 풀어봤는데 화학 반응식을 쓸수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튬이 물과 반응하는 화학 반응 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리튬이 물과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아, 염기성이 되네. 그래서 수산화, 리튬이 이렇게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개수 맞춰야겠죠? 여기에만 2분의1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두 2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중성 상태였던 리튬이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잖아. 그리고 OH는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잖아. 그래서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되었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 오, 이 녀석은, 이 녀석은 LI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이온화되기 때문에 너 때문에 염기성이 된다라는 거. 요렇게도 여러분이 화학 반응식을 쓰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리튬 대신 같은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는 나트륨을 실험해도 여기에다가 나트륨, 나트륨을 집어넣어도 아, 우리는 똑같은 이런 염기성으로 변하거나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 같다라고 하지 않고 비슷하다라고 하지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좀더 격렬하게 반응하는 그런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 리은 디귿이 되겠어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w부터 z는 주기 1표 기억 디귿, 리은, 리을 여기에 해당해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2주기부터 시작하는지 1주기부터 시작하는지. 그리고 1쪽부터 시작하는지 2쪽부터 시작하는지. 가끔 여기서 2쪽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걸 못 보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 2주기, 3주기 그리고 1쪽, 17쪽에 대한 얘기가 되겠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원자 번호는 W가 X보다 크다. 일단은 얘네들의 위치를 모르니까 이 정보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W와 Y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대. 그러면 W와 Y는 같은 족 원소니까 여기에 있는 기역과 디귿이 W, Y이거나 아니면은 니은과 리을이 W, Y이거나 아직은 여기까지는 알수는 있는 정보는 없지만 W, Y는 어쨌든 같은 족 원소다. 자, 그 다음 이제 원작가 전자수. 이게 큰 힌트인데요. Z가 Y보다 크다라는 거지. 원작가 전자수 17쪽이니까 7개. 얘는 1쪽이니까 하나야. 그러면 Z가 Y보다 많으려면 이쪽 영역에는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Z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이 기역과 디귿 라인에는 기역과 디귿 라인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Y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W와 Y는 화학적 성질 비슷하다고 했잖아. 아, W와 Y는 1쪽 원소네. 그러면 X X XZ는 1 7쪽 원소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원자 번호는 W가 X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X가 이 자리에 있다면 원자번호가 제일 크죠 17번, 17번으로 그래서 X가 여기 있으면 절대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둘 중에 하나가 X인데 아 원자번호가 더 작으려면 이 위치밖에 안 되고요 자동적으로 Z가 리을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W가 여기 있으면 원자번호가 X보다 클 수가 없잖아 그래서 W는 여기 Y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X 원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Y는 일족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는 리튬이죠. 리튬, 리튬, 나트륨, 플로린, 염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Y는 금속 원소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W와 z 는 같은 3주기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이에요. 원자입니다. 원자 X와 Y. 그러면 원자라면 은 전기적 중성이잖아. 반드시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 옆에 전자 껍질에 있는 녀석은 전자가 되겠고 그러면 이두 개의 동그라미 중에 누가 바로 양성자인가? 그러면 우리는 이 원자 상태라는 걸 이용해서 누가 양성자이고 전자 전자인 중성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양성자인지 이게 양성자인지 전자수가 전자수가 똑같이 하나 하나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여기에서는 전자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양성자도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아 그래서 이게 양성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너도 양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어 화학식 어 원, 화학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면은 너는 일단은 원자 번호 1번인 녀석인 수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질량수는 양성자 중성자의 합이니까 아 질량수가 2인 중수소 원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원자번호 2번이니까 헬륨이 되겠죠? 헬륨 헬륨이 되겠으며 그다음 질량수가 3인 아 헬륨 3 원자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동위원소 관계는 아니죠. 자 따라서 이이 이 동그라미는 중성자 맞는 게 되겠고요. 어, 질량수 너는 양성자 중성자 합쳐서 2. 얘는 질량수가 3이니까 y가 x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잖아. 양성자 수 하나, 둘, 1번, 2번이니까 y가 x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기억리은 귿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화합물 xy와 zy2를 화학결합 모양으로 나타낸 건데, 자, 일단은 여기에는 xm+, 아, xm+, 얘는 ym-입니다. 둘다 똑같이 두 개, 여덟 개, 두 개, 여덟 개, 이렇게 되어 있는, 아, 내용과 같은 전자배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3주기 금속 원소, 얘는 2주기 비금속 원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플러스 1, 1인지,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2, 플러스 2인지, 요거는 확인할 수가 없고. 자, 근데 여기에서 Y가 공통 원소네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공유결합 모형을 보고 Z, Y, X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유결합하니까 이 전자수, 여기서 반으로 딱 나누고 빡 나눴을 때 절반씩 전자수를 나눠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Z원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전자가 있으니까 원자번호 6번이고 원자번호 6번이면 탄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Y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아, 너는 원자번호 8번인 녀석이네. 8번이면 당연히 산소죠. 아, 그래서 ZY2는 이산화탄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Y가 산소잖아. 산소. 산소는 16조 원소로서 원자가 전자가 6개니까 2개의 전자만 얻으면 이렇게 아 옥택규칙 내용과 같은 전자배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하량이 같죠? 너가 E-라면 너도 E+, 스란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전자가 10개가 있는데 E+, 라는 것은 양성자가 지금 2개가 더 많다는 얘기지. 즉 원자번호 12번인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은 누구야? 아이조원소에 해당하는 마그네슘이구나. 그래서 마그네슘과 산소가 1대1로 결합한 산화마그네슘 이온결합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M은 2가 되겠습니다. 어, 산소가 마이너스 2가라는걸 알았고 따라서 플러스 2가 양이온에 해당하는 마그네슘 그 다음 원자가 전자수 마그네슘 2족이니까 원자가 전자 2개. 그 다음, Z 누구니? Z는 14족, 탄소네? 14족이니까 원자가 전자 4개.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 이쪽은 이온결합. 그 다음, ZY2는 당연히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그래서 전자쌍이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중결합을 이렇게 두개 형성하고 있는 공유결합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물질 11번 볼게요. 물질 A와 B의 상태 상태에 따른 전기전성 우리는 이러면 딱 알고 있잖아. 아 이용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선 전기전성이 없지만 액체 또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성이 있고 공유결합 물질은 대체로 거의 대부분 액체 또는 고체 수용액 상태에서 모두 전기전도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물질은 바로 염화나트륨과 염화나트륨과 설탕 이두 가지 물질인데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고체 상태에선 전기전소성이 없지만 액체 또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소성이 전기 있고요. 설탕은 모두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이므로 고체, 액체, 수용액 상태에서 모두 전기전소성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가와 나는 고체 또는 수용액 상태로 뭔가를 알려주진 않았는데 어쨌든 전기전도성이 없으니까 A는 설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B는 바로 염화 나트륨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고체 또는 수용액 상태인데 염화 나트륨은 고체에서는 전기전성이 없지만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전성이 있잖아. 근데 염화 나트륨이 전기전도성이 있으려면 당연히 이게 수용액 상태가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고체 상태가 되겠죠. 고체 상태는 금속 빼고는 전기 전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흑연도 있지만 일단 여기선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자, 따라서 A는 고체 수용액 상태에서 모두 전기 전성이 없는 공유결합 물질, 설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는 염화나트륨은 전기 전성 있으니까 수용액 상태.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성이 없으니까 아, X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기억님,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가지 화학 반응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 얘는 뭡니까 원자 수를 세 봐도 되지만 아 기억과 물이 반응하여 포도당과 산소가 방출되는 거 이거 우리 참 많이 봤죠 광합성과 관련된 식이죠 아이가 광합성 이라는게 몰랐다면 원자 수를 일일이 세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광합성이 익히 알고 있다는 건 전제하에 이산화탄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 천연가스, 어, LNG의 주성분인 메테인, 연료로 사용되죠? 그래서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녀석은 산소화 반응에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고 그 다음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녀석은 산소화 반응에서 물이 이렇게 생성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볼까요기억 기역, 동그라미 기억은 이산화탄소,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아, 기억기억이었네그 기역, 어, 다음 니은, 가는 중화반응이다. 일단은 우리는 통합과학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중에 산화 환원 반응 따로, 중화 반응 따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합성과 호흡,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관련이 있으니까 바로 아 어, 산화 환원 반응이고요. 메테인의 연소도 어, 산화 환원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억나십니까? 지구와 생명의 역상에큰 영향을 준 반응 세 가지. 광합성, 그다음 화석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이 있는데 이세 가지는 모두 산소와 관련이 있는 반응으로써 산화환원 반응의 시작을 그렇게 했거든. 자, 따라서 이둘 모두 산화환원 반응이다. 산과 염기가 없잖아. 그래서 중화반응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에서 CH4는 환원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CH4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산소를 얻은 거죠. 그래서 산화 되었다. 산소 옆에 있는 녀석은 무조건 산화되게 돼 있습니다. 왜? 산소랑 반응하거든. 산소가 결합하게 되거든.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되겠네요. 자, 13번 화학식량과 뭘과 관련된 내용이죠. 어, 산소 기체와 헬륨 기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산소 기체가 헬륨 기체보다 더큰 값을 나타낸 것은이라고 물어봤고, 1몰의 부피는 24리터. 원자량은 각각 헬륨은 4, 산소 원자량은 16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조건에 맞춰서 써봅시다.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니까 분자량은 32, O2니까 32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32니까 8g. 이 8g에 해당하는 녀석은 4분의 1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몰의 부피가 24리터고 이 녀석은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이기 때문에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6리터. 이런 정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헬륨은 지금 원자량이 4죠? 그리고 이 12리터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냐면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1몰의 부피가 24리터니까. 그럼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2g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볼까요? 질량은 누가 더 커? 아, 가는 8g, 나는 몇 g이니 2g으로써 가가 더큰게 되겠고 분자수는 아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값 얘는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값어 정확하게 나타나면 여기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여기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약분되잖아. 그래서 아 얘는 헬륨 나가 더큰 값으로 정답은 아닌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체 원자수, 전체 원자수인데 어 산소는 4분의 1모래 있고 그 다음 얘는 2분의 1모래에 해당하는 값이죠. 근데 전체 원자수라고 했으니까 전체 원자는 얘는 한 분자당 원자가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1를 이렇게 곱한게 4분의 1모래에 해당하는 산소 원자가 되겠고요. 얘는 어차피 1원자 분자니까 분자수랑 원자수가 어 일치한다. 따라서 4분의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같으니까 가가 나보다 큰 값은 아닌 게 되겠네요. 어,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가나다, 수용의 가나다를 나타낸 건데 가나다는 각각 염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 아, 수산화나트륨, 염화나트륨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얘네들에서 먼저 힌트는 이 색칠된 네모가 음이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 CL, CL이 공통인 원소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나트륨과 나트륨이 공통의 원소다. 그래서 양이온은 이렇게 두 종류가 같아야 되고 음이온은 이렇게 염소로 같아야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네모는 음이온이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가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두 가지, 그 다음 음이온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Cl-라고 한다면 Cl-가 두개 이상은 존재해야 돼요. 다른 쪽에도 Cl- 있어야 되거든. 없잖아. 아 그래서 네가 OH-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동적으로 뭐겠어? 뭐 어, 나트륨이온이 되겠죠. 아 동그라미가 나트륨이온이구나. 그러면 Na가 들어가는 건 NaOH 말고 NaCl이 있으니까 이 세모가 Cl-네요. 그럼 네가 Cl-면 나머지 하나 이게 H+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성 용액, 중성 용액, 염기성 용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모는 염화 이온이다. 가에 아연을 넣으면 금속과 산의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하면은 뭐가 수소 기체가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은 아 수소기체가 탄산가슘과 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와 다를 혼합하면 물이 생성된다 아 중화반응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나 봅니다 그러면 중화반응이 일어나려면 산의 H플러스와 염기의 OH마이너스가 반응해야만 중화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나와 다는 얘는 중성이고 염기성이니까 중화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네요.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초의 성질 앞에 문제에서 나왔는데 식초의 주성분이 누구였어? 아세트산. 아, 산성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식초를 넣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어떻게 변합니까? 아,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면 무슨 성이야? 산성이 되겠죠. 아세트산은 산이니까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염기라면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두번째 이 식초에 달걀을 넣어서 달걀 껍질 달걀 껍질의 주성분은 누구죠 탄산칼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산칼슘과 산이 반응하면 뭐가 발생해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식초는 아세트산인데 산과 탄산칼슘이 반응하면은 뭐 여러가지 물질이 나오겠지만 대표적으로 나오는 물질은 이산화탄소기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에 푸른성 여마코 아, 뭐야 맞니 리트머스 종이 여마코벌트 아죠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될 거고요 식초는 아 그래서 산성이기 때문에 h 플러스를 갖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탄산칼슘과 산이 반응한 뭐가 이산화탄소기체가 발생을 하겠네요 수소는 언제 금속과 산이 반응할 때 그때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정답은 음 기억 내은이 되겠네요. 자, 16번입니다. 지각이 아니라 사람이네요. 어,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 우리는 그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질량비, 원소의 질량비를 따진 적이 있는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중에 제일 많은 건 뭐겠어? 바로 산소였죠. 산소.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바로 탄소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이 나는, 하나, 둘, 셋, 넷, 2주기 14조 원자과 전자가 4개인 탄소. 이렇게도 보셔도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원자번호 6번에 탄소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Y에 대한 전자 배치 모양을 이렇게 나타낸 게 되겠네요. 보기 볼까요? 나는 X가 아니라 Y. 어... 산소가 아니라 탄소의 전자배치를 나타낸 거고요. 이 탄소는 원자가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다양한 원소와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4개가 아니라 최대 4개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자 1개당 전자수, 전자수 원자 상태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으니까 전자수는 곧 원자 상태에서 양성자수 원자 번호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 되겠고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 될 테니까 아 요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지시약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1번 2번 3번 4번에다가 btb 용액을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btb 용액 자 그래서 여러가지 용액을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색깔을 봤더니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이 이렇게 나타났네요 자, 그러면 노란색일 때는 무슨 성이야? 산성이 되겠고 그 다음 초록색일 때는 중성 파란색일 때는 염기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성, 중성, 염기성 노, 초, 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용액 A를 5mm씩 첨가했더니 얘는 색깔이 그대로고요. 어? 얘는 염기성으로 변했네, 염기성으로. 얘는 원래 그대로 염기성이고 중성이었는데 파란색 염기성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원래 산성이었는데 염기성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산성이 유지가 되게 되겠네요 그 말은 뭐야? 이 용액 A는 아 염기성 용액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염기에다가 염기 섞으니까 그냥 파란색 그대로인데 중성 용액에다가 염기 넣으니까 염기성이 되고 여기가 중요하죠 원래는 노란색이었는데 염기성 물질이 집어 넣으니까 중화 반응이 진행되다가 아어 염기 중화점을 넘어서 염기성이 돼버렸다는 거. 그럼 여기선 중화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산의 농도 즉 산의 개수가 산의 H 플러스의 개수가 염기의 OH 마이너스 개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어 그래서 중화 반응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산성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동안 pH는 증가하게 되겠죠? 또는 산성도가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거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나로 될 때, 즉 염기성 용액을 집어넣었을 때 변화 일단은 A는 염기성 용액이 확실하겠죠? 그 다음 E에서 중화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는데, 일어나는데 H플러스가 감소해서 H플러스가 많이 있었는데 그 정도 감소해서 아 산성은 감소했지만 그래도 중화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1번과 4번 중에 생성되는 물분자수가 가장 큰 거. 생성되는 물분자수, 즉 중화반응이 일어나는 곳. 중화반응 어디서일어나 여긴 안 일어나고요. 여기 안 일어나고 여기하고 여기에서 중화반응이 일어나지. 그러면 생성되는 물의 양은 누구와 관련돼 있어? 적은 양에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산이 있었는데 염기성을 짚어 어으니까 염기성을 되버렸어 얘는 산의 농도가 되게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얘는 산의 농도가 되게 크니까 중화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아 산성이 떨어질지언정 그대로 산성이다. 즉 누가 더 중화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야? 여기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염기가 남았는데 집어넣은 a 수용에게 염기가 남았는데 여기서는 염기가 모두 반응할 정도로 중화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음, 대략적인 숫자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 1번과 2번에 H 플러스의 개수를 너 1개, 5개 있다라고 해보자. 그리고 너는 염기성이니까 OH 마이너스를 내가 한 3개 집어 넣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은 몇개 만들어지겠어? 1개, 3개 만났으니까 물 하나 만들어지겠죠. 여기에서는 5개, 3개니까 OH가 모두 반응할 만큼 3개가 이렇게 반응하고 H 플러스는 2개가 이렇게 남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중화 반응이 어더 많이 일어나는 쪽은 염기가 모두 반응한 쪽, 2번이 중화 반응이 가장 크게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g에 들어있는 단위 질량당 또는 Wg당, 100g당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같은 질량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 같은 질량일 때의 원자수가 너는 몇 개? 두 개란 뜻이에요. 얘네들이 같은 질량일 때 원자수는 8분의 1개란 뜻이 되겠고요. 같은 질량일 때 원자수는 7분의 1개다라고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두개 갖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너두 개일 때랑 그다음 너 8분의 1개일 때의 질량이 같다라는 게 1g이 들어있는 원자수가 요만인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자량 비는 얘는 8분의 1대 2 원자량과 개수비는 반비례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정수로 맞춰줘 볼까요? 8을 곱해야겠지? 그러면 넌 1, 너는 16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 1대 16의 원자량 비를 갖고 그 다음 이제 요거두 개로 해보죠. 그러면 8분의 1개의 Y가 있을 때랑 그 다음 7분의 1개의 Z가 있을 때 질량이 같다. 그러면 이것도 정수로 한번 맞춰볼게요. 그럼 8, 7에 56 곱하면 되니까 7, 얘는 8. 어. 너 7개랑 너 8개의 질량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원자량비는 반비례관계 8대 7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대 16이고 여기는 8대 7이니까 16으로 맞춰져 버리죠. 16대 14. 따라서 x가 1이라면 y는 16, z는 14의 상대적 원자량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z2 f4 1g에 1g에 이게 무슨 말이었어?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x 원자수 물어봤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z2 f4 x4의 어, 분자량. 얘두 개니까 28에 X는 1이니까 4개, 그럼 32가 분자량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 녀석의 분자량은 얼마가 됩니까? 이 녀석의 분자량은 X2Y니까 18이 되겠죠. 18. 아우, 지저분하니까 여기다 한번 다시 쓸게. 자, Z2Y4, 이 녀석의 분자량은 32고. 그 다음, X2Y의 분자량은 18인데, 1g당 들어있는 1g당이면 얘네들은 분자량이 반비례하죠. 분자량비가 18대 30이니까 너는 18개 있을 때랑 그리고 너 32개 있을 때랑 질량이 같다란 뜻이잖아. 이때 x원자수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아 너는 18개 있는데 어 이게 x4였네요. 미안. x4. 그래서 X원자 는 4개 있고, 너는 32개가 있을 때 X원자 2개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로 나눠볼까요? 음, 2, 뭐, 2,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나타내보고요. 그럼, 그 다음, 뭐, 또 2로 한번 나눠볼까? 1, 그 다음, 음, 16. 그 다음, 2로 또 나눠야 되나? 9, 8. 어, 더럽게 오래 걸리네. 어, 9분의 8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수가 있겠네요. 1g당 같은 질량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산화환원 반응의 금속 반응성에 관련된 문제죠. 뭐 수능에서도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매우 떨어지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속 X를 Y, S4 수용액에 집어넣고 그 다음 Z, NO3 수용액에 금속 Y를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가와 나에서 각각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면서 y와 z가 석출되었다 라고 했네요.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SO4는 2-고, e 그리고 NO3는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니까, y는 2 e 플러스 양이온을 이렇게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z는 플러스 1가 양이온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산화원원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금속 x가 x이온이 되는데, 전화량을 여기서는 알 필요는 알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X는 산화되고 전자를 내놓으면서 산화돼서 X이온이 됐다면 산화원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Y2 플러스가 이 금속 X에 이렇게 달라붙는 석출되는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따라서 금속 X는 산화되었고 y 이온은 환원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응성의 크기는 X가 Y보다 더 크다.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은 양이온이 잘 된다. 산화가 잘 된다는 뜻과 더불어 이 역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도 Z가 석출되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정보를 얻었죠. Y는 플러스 2가 양이온, 즉 Y가 환원되면 Y는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돼. 즉 전자를 두 개를 내놓는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에는 Z는 플러스 1가 양이온이잖아. 얘는 전자를 하나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산화원는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면서 얻은 전자수와 잃은 전자수가 같아야 되거든. 전자를 두개 내놨다면 얘도 전자를 두개 받아야 되는데 얘는 전자를 하나밖에 받을 능력이 안 되니까 Z2 플러스 두 개가 환원되면서 두 개의 Z 원소가 석출이 된다. 두 개의 Z 이온이 환원되면서 두 개의 Z 원자로 석출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니가산화되었고 여기에서는 네가 환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네요. 그래서 반응성의 크기는 y가 z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반응성의 크기는 xy z 순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가에서 x는 전자를 잃고 산화되었고요. 나에서는 y가 전자를 잃으면서 산화되면 그 전자를 z가 z 이온이 얻어서 z로 환원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자, 그 다음 나에서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수는 증가한다. 봐봐. 양이온이 하나 생기는데 동시에 양이온 두개 사라지잖아. 하나 생기면 두개 사라지고 하나 생기면 두개 사라지고 양이온수는 감소하게 되겠죠. 자, 또는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전하량이 더큰 이온이 산화되면은 아, 전체 양이온수는 감소한다. 또는 화학반응식으로 써봐도 되겠지? 그래서 처음에 Y와 그 다음 Z 플러스 1가 양이온이 산화하는 반응하는데 Y는 플러스 2가 양이온으로 산화됩니다. 그리고 Z로 이렇게 석출이 되겠죠. 이게 화학 반응식 끝나는 게 아니라 전하량 보존까지 성립해야 되거든. 그래서 Z 플러스 2 플러스니까 얘를 2개 그럼 여기도 2개가 이렇게 되겠고 양이온수는 반응 전에는 2개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는 하나로 양이온수는 감소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음만 되겠네요.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체, 어 x, y, 4, z, 2 y, 4, x, a, y, b 어, 다는 x y의 원자 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첫 번째 a와 b에 대한 정보, a 플러스 b는 8이다라는 거첫 번째 알려줬고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지금 질량인데 이 질량이라는 것은 이 녀석이 몇개 있는지 몇번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어, 알려줬네요. 어, 너... 2몰 있을 때 질량이 16W야. 그냥 어 16W라고 해서 W1이라고 한다면 두개 있을 때 질량이 16g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분자량은 얼마가 돼? 8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몰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몰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질량이 7W예요. 그 대신 뭐가 나와 있어? 밀도가 나와 있죠. 밀도 밀도 4d1 대 7d1. 이 밀도는 뭐에 비례합니까? 1몰의질량 분자량에 비례하잖아. 그치? 그래서 밀도비가 4대7이면 분자량비도 4대7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요렇게 해서 두 배가 이렇게 됐으니까 너도 두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4대7 해서 x2y4의 분자량이 14다. 아, 따라서 지금 너는 몇몰 있는 거야? 2분의 1몰 있을 때의 질량이 7W, 아, 2분의 1N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녀석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어? 기체의 양이 하나네? 그래서 넌 하나에 하나에 15W고 따라서 분자량은 15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a 플러스 b가 8이라는 것과 그 다음 분자량을 알았으니까 분자량과 이 원자량의 관계를 통해서 식두 개를 뽑을 수 있겠네. 그러려면 요거두 개를 통해서 얘네들의 원자량을 찾아내면 되는데요. xy4고 x2y4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거를 연립을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갈때 x 하나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죠. X 하나가 증가하니까 6 증가하네. 따라서 X의 원자량은 6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얼마가 돼? 4개의 Y가 2가 돼야겠죠? 어, 그러면 4분의 2, 2분의 1이니까 Y는 0.5의 원자량을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따라서 여기에서 식 2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원자량이 6인 X가 a 개가 있고, 원자량이 0.5인 B가 어, 0.5인 y가 b게 이렇게 있으면 그때의 분자량은 15다 라는 것과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a 플러스 b의 관계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8이다 라고 나타낼 수도 있게 되겠네요. 자 연립해보죠. 어, 2 곱하면 되겠죠. 1, 12, 30 그러면 b 없어지면서 11a 는 22가 되겠고 따라서 A는 2가 되겠습니다. A가 2면 B는 6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는 2, 6이 되겠네요. 자, 문제는 뭔가요? D2분의 D1 곱하기 A분의 B니까 어 일단은 A분의 B, A분의 B면 은 2분의 6이 되겠고 그리고 D2분의 D1인데 밀도비는 무슨 비야? 분자량비다. 라고 했잖아. 4D 대 D2가 8대 15예요. 그러면 요게 8이다라고 한다면 D1은 얼마가 돼야 돼? D1은 2가 되면 되겠고 이거는 D2는 15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밀도비는 분자량비와 같으니까 D2가 15라고 한다면 4D1이 8이니까 D1은 2다. 자 따라서 너너 약분 되고 3으로 또 약분시키면 5분의 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